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 알파벨로어의 패러디 영상을 만드신 그루용비님의 영상 꿀잼유차 출발해보겠습니다 뽀뽀 에이. 에이. 에이. 어? 방금 뭐가 지나간거지? 아! 알파벨로어 냥냥이 냐옹이 버전이네요 C. 너무 고엽잖아. 예. 이는 아 야, 이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? 되겠어? 오, <웃음> 오이 꼬리 힘 장난 아닌데. 끙냥이. 예. <웃음> 예. 예. <웃음> 야, 역시 유연함의 대명사. 옹이답게 말도 안 되는 자세를 예 구현을 하네요. 제이. 제이. 음, 제인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<놀람> K 우와, 팔임도 센거봐 L L M <놀람> 이때까지 자세 중에서는 L이랑 M이 음. 제일 쉽다 n? 은 M 오, 야, O는 돼? 바로 음. 아, 통양이로 구현해버리네 삑삑 삑하 Q S. 역시 우리의 킹냥이는 연체동물이 맞았습니다. 그냥 모든 자세가 다 가능하네. <목소리> 오, 야, 허리 접혔다야. W는 좀 힘들 것 같은데. 따로. 아. 잠는크롭 와야! <웃음> Z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Z! 오, Z도 생각보다 괜찮네. 잠깐만, 야옹이가 나왔다면? 에이! 설마? <웃음> 우리 댕댕이, 킹댕이도 빠질 수 없지! 킹댕이로 알파벳 로어 구현 들어갑니다. 야옹이는 좀 쉽게 된데이 댕댕이는 시작부터 좀 힘들어 보인대요, 상당히. 네. B. 오! 킹댕이도 유연한 거 보소! 네, 네야. 꼬리가 좀 길구나? 네. 오, 자는 모습 예. 그대로 구현! 예. F? H! 예. <웃음> 아. H! H는 어떻게 할라고? 오! 그러네, 그냥 서있으면 H가 되어버리네! I! 는 되겠어? I. 아! 코요미, 달마시안! J! J. 아, 음. 아 놀다가 스스로 갇혀버린 댕댕이의 모습. 케이 어! 시바빵댕이! In! And 오! 오도 설마 뚱댕이? 어. <웃음> 시바빵댕이는 못 참죠? 어. 어. 어. 아, 귀엽다! S 아, 꼬리가 짧아졌을픈 킹댕이 T. 아, 간식 찾는 댕댕이 T V <웃음> 오 이거 댕댕이의 특성을 좀잘 살려가지고 알파벨 로원을 재현했네요 어머나 X는 어떻게 하려고 아 아 미칸 보고 계니였어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 댕댕이의 모습 자 다음은 또 뭐지? 오 이번은 새로운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앵글 앵글은 각도잖아요 비로는 오우 굴려 굴려 마구마구 마구 굴려 트라이크그 다음에 빌리브 믿다! 어? 야네에 임포스터가 있다. 임포가 <웃음> 3명이었어! 라이! 그짓말! 씨, 씨. 컷! 자르다! 마구마구 잘라버 뭐지? <웃음> 좀 쎄구나. 음? 상어? 와우 키. 네. 자, 도어. 문인데요? 문들? 지나갔어요 와! 뭐, 4차원의 음. 문이었어? 그 다음에, 이트, 먹다. 오! 오! 싹둑! 이놈! 떨어지다. 어, 폴링 떨어져요. 어, 변신한 애니잖아. <놀람> 픽스 고치다. G, G, G. 어? 짐. 짐. 해장 코이 이이심하게 나 3대 천드는 와이야 헬짱 우쌰 우쌰 이게 운동이지 음, 어? 이게 뭐지? 조합이 돼? 아 음. 하이드 숨딴데 저기 아이가 숨어있었군요 어? 일로와 음. 아이 임파서블 불가능한 음. 아 POSSIBLE 가능 아이스 어우 어어 얼음 얼음 얼음 얼어버렸듯 어? 야야 너무 세게 녹이거 아니야? 제이 자 제이 점프! 점프 점프! 어? 또 인포야? 케이는 K는... 아이가 인포, 인포 누구야? 이것도 누구야? <웃음> 아, 인프는 K였습니다! 나가! <웃음> 으아! 루저. Uh. 니얼 <Loser. 웃음> 근처에 있습니다. 오픈. 문을 열어요. 푸시 미러, 미러! 아. 큐. 큐야. 어, 저 뒤에 애부서있지 않았어 방금? 하하아아아아아! 부스터 달린 퀵클리. 빨라진 큐라. 엄청난 세계관인데요. 아아 알은, 알, 알, 알, 알, 알, 알, 알. 런. 런 뛰어 뛰어 빵빵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도망가서 이를 물로 만들어서 그대로 먹어. 아흰 척하는 F였어요 언팔로우 어, 어? 구독 취소한다는 뜻이야? 보트 좋아요에 투표해주세요 W h e r e 어디야? 아 엘프가 지금 계속해서 어, 알파벳 친구들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엑스 a y 레이 음, 음..오케이 엑스레이로 요거 가짜 알파벳 f 를 찾아라 와아야 요가? 오. 오나이 너무 귀여네 쟈트 좀비가 됐는데? 어? 니가 좀비 정리... 오케이 우리가 아. 처리했다 하지만 모두가 감염됐다 아아! 처리가!